안녕하세요 최미경입니다 피부관리실에 불만족 고객님들이 각 가끔 계시죠? 크레임과 컴플레인이 걸릴 때마다 우리 원장님들 심장이 막 두근두근 대처하는 방법을 모를 때는 굉장히 많이 당황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당황하는 마음 제가 알거든요 저는 그 컴플레인과 크레임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대처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대처 노하우들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공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불만을 토로하는 고객님들은요, 피부 관리실에 우리 경영하는 운영 스템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돼요. 한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고객님께서 관리를 받고 나오셔가지고, 10만원짜리 수표를 주고, 거스름돈을 받지 않고 그냥 가신 거예요. 저희 샵의 점장님이 다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점장님, 어떡하죠? 제가 3만원을 거슬러 줘야 되는데, 거스름돈을 받지 않고, 가시면서 교육비에 써요 라고 하고 가셨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크레임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고객님께 꽃바구니와 선물을 하나 준비해서 찾아뵈라 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전화를 드렸더니 아 괜찮다고 내가 벤자롱 스파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교육비로 준 거니까 괜찮다고 안 와도 된다고 하는데도 저희가 꽃바구니를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그 고객님이 다음에 또 왔어요. 그리고 나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원장님 저는 벤자롱을 되게 사랑해요. 벤자롱 스파 없으면 안 돼요. 베테랑 선생님들을 만나서 관리 받 받을 때는 정말 만족도가 좋은데 가끔 이렇게 초보 선생님들을 만나서 관리를 받을 때는 조금 부족하다는 걸 느끼게 돼요. 그래서... 저는 그 선생님이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조금 더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3만 원 거스름돈을 받지 않았어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린다고 그래서 더 많은 교육을 하고 집중교육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직원들을 현장에 실전에 투입하기 전에 한 3개월 정도 교육을 받아요 인말스파타 식으로 교육을 받아요 요즘은 좀 어렵죠 예전에는 가능했으니까 그렇게 교육을 3개월 정도 진행하고 열명의 실습 고객을 받아요 대부분 저의 지인분들 모셔서 관리를 정성껏 할수 있도록 연습을 시켜요 10분 정도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실습 대상이 누구냐면 저예요 제가 받아요 제가 받고 아이 정도면 고객님께서 만족하시겠다 싶으면 이제 오케이 그리고 실전에 투입이 되는데 제가 받아보고 만족하지 않으면 다시 열명 교육을 더 시켜서 부족한 부분들을 다시 강사들이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10분의 실습 고객을 더한 다음에 또 받아요 제가. 그리고 제가 오케이 사인을 할 때까지는 절대로 샵에 투입이 안 돼요. 그 고객님 한 분의 3만 원 교육비를 받음으로 해서 저희 경영 시스템을 변화하게 됐고요. 직원들에게 더 많은 교육을 디테일하고 조금 집중적인 교육을 하게 됐어요. 이렇게 불만을 제기하는 고객님을 저희가 잘 대처하고 시정하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경영 시스템 전체를 바꿀 수 있고 개선시킬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님은 스승이에요 불만족 고객님 중에 크게 두 부류로 나누거든요. 컴플레인 고객, 크레임 고객으로 나누어져요. 컴플레인 고객님의 특징은 어떤 거냐면 돈을 요구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아주 작은 것에 조금 기분이 상하거나 감정이 상할 경우예요. 예를 들면 이제 막 초보적인 직원이 고객님을 맞이했어요. 근데 쑥스러워서 친절하게 단골인지도 모르고 동일한 접객 계절 그대로 어서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쪽으로 안내하겠습니다 너무 사무적으로 대한 거죠 그래서 이 고객님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여기 단골인데 왜 나를 못 알아보느냐는 거죠 처음 보는 관리사임에도 불구하고 고객님은 자기가 단골이면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런 경우 이런 불만족을 우리는 컴프레인이라고 하고요 클레임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 초보적인 직원일 관리를 했는데 어 내가 다쳤어 그럴 경우 클레임 걸거나 또는 내가 거기서 물건을 잃어버렸다 배상을 해라 뭐 이런 것들 등등이 클레임이거든요 그래서 컴프레임과 클레임 대처하는 방법이 사뭇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컴프레임과 클레임을 잘 대처하면 이런 이익들이 발생이 됩니다 고객의 지인인 잠재 고객들이 창출이 되고요 그리고 돈을 들이지 않고도 홍보할 수가 있습니다 크레임과 또는 컴프레인을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를 잘 해결하게 되면 고객이 만족하게 되고요 또 고객이 만족하며 고객 감동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매장의 제품이나 프로그램의 재구매율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컴플레인을 거는 고객님들의 욕구는 뭐냐면요 내가 관리를 받고 있는 이스파에 기억되기를 원장님께 또 관리사에게 오랫동안 기억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칭찬받기를 원해요 근데 이제 칭찬을 해주게 되면 고객님들은 내가 굉장히 소중하고 귀한 사람이라는 걸 느끼게 되거든요 우리 보면 친구를 만날 때도 나를 맨날 만날 때마다 칭찬하는 친구는 너무 기분이 좋고 행복하잖아요 근데 만날 때마다 막 화내고 단점만 얘기해주는 친구를 만나면 먼지 돌아올 때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래서 고객님들에게는 오실 때마다 세 가지 이상의 칭찬을 하는 게그 고객님의 어떤 자신감을 부여해주고 또 그만큼 당신이 귀하고 소중하다는 애정표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칭찬을 되게 많이 하셔야 해요. 변제록 스파에서 우리 직원들이 이런 메모지를 써서 붙여요. 직원들만 보일 수 있게 이렇게 작성하는 팻말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천사가 오지 않는 곳에 고객도 오지 않는다. 라는 문구가 코팅이돼서딱 붙여져 있어요. 그 말은 고객님은 천사다. 내 매장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고객은 바로 천사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철학을 바탕으로 고객을 기다리고 오시면 천사처럼 환영을 하고 또그 고객님을 천사처럼 대우하고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크레임과 컴플레인의 횟수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왜불만족 고객님을 우리가 잘 대처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서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보셔야 이 고객님들을 우리 충성 고객으로 모시고 갈수 있습니다 응대 관리 요령이라든지 크레임 처리 단계 크레임 고객을 대하는 마음 자세 이런 것들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매뉴얼들은 뷰창사를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낱낱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